자 오늘 방송 전에 사전 공지 드릴 것은 예, 광고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파트너 크리에이터로 여러분들에게 인사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지난번 이제 제가 이제 세나 이제 사전 빌드 받아가지고 체험해보고 이랬을 때는 와 태호는 검인데 좀 그렇다 평들이 많았는데 금본 is back. 태호 겁나좀 이러면서 어, 여자 태호로 나오지. 아 태순이 태순이가 또 겁나 예쁜데. 야, 이게, 잠깐만. 아니, 이거, 야, 내머블이맘 잡았네? 야, 이걸 뿌린다고? 야, 형, 지금. 이렇게, 태호, 검도 이제 막 쓰고 그러더만. 어, 그래, 그래, 그래. 어차피 이 게임은 카린 나이치. 그건 난 되게 좋게 보이던데 저도 이제 노멀스토리 싹다 밀면서 체험해보는데 놀랐어요 진짜. 그냥 삼성 카린 이런 애가 개돌았더만 개쎄드만그부분은 약간 무광도 적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카린 좋은 거는 나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 개좋더만 너 카린이 애들 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힐 잘하는 게 일단 더 중요하겠지만 힐쿨다이 쿨도 빨더라고 근데 때리는 거좀 됐나 잘 때려야 카린으로 다밀수 있음 카린으로 다밀수 있다는 것 자체가 3대3에서도 카린 좋아? 심지어 pvp 에서 좋은거야 카린이? 돌았네 일단 태어뽑기 가자 어, 일단 뽑고 가 일단 뽑고 그러면 오늘 스페셜 요고좀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료로도 하나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해보면 무료로도 하나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뽑기는 꼭 여러분이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일단 무료로 얻기 전에 바로 체험부터 해볼 수가 있군요 자 평타 한번 볼게요 야, 태어는 이 맛이다 어. 태운는이 맛이야 칼 소리 좋네요 자 1번 스킬 가보겠습니다 와! 야, 마지막 세 번째 팍터지때 땅에 새개나가는거 흑붕참 아니냐 흑붕참? 검의 바람을 네, 찾은 기술 한번 볼게요 마음 오, 이거는 이제 광역기로 대단히 좋겠네요. 자, 3번, 3스킬. 신중하지 못한, 그것이 너의 와, 무슨 뭐, 다른 캐릭터 궁 같네, 궁. 자, 일단 뭐, 이렇게 봤으면 뭐하겠습니까? 뽑았었어 봐야지. 출발! 가자! 자, 제가 부탁 좀 할게요. 일단 뽑자. 일단 뽑자라니! 어? 여러분들 차곡차곡 무료, 무료 태워 잘 받으시고 그 다음 생각하세요. 나를 일단 뽑을게 자 나가 삼성 나가 한번 나와주고 있고요 자 여신님 날개 한번 펴주세요 속성 아무 속성인 것 같고 촥어야핏 폈는데 여러분 폈는데요 야 아무 속성 날개 폈 붙는데 야뜬거 아니야 속성도 아무 속성이고 자 바로 한번 까볼게요 촥자 보자 그힘 아아아 아니구나 아무 속성이 바다 들리겠습니다. 가구라구나. <웃음> 어때요, 여러분? 이이올 다르게 쓰이는 모습. 뭐, 주목받는 캐릭터는 아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가구라가. 그지? 쓰레기까지야. 쓰레기너무 했다. 암구라, 암 걸린다고? 예쁜 쓰레기야. 아이고, 그래요. 가구라 됐고요 하여튼 아, 시작부터 흥분시키놓고 쉐리마 이런 정도 꽂아보네. 우리 여, 여신님, 어깨 마사지 좀 해드려야. 어깨가 쫙 펴질 텐데, 그죠? 어깨를 한번 펴주세요. 누나, 촥! 어, 아, 아니가? 펠랑말랑하던데, 펠랑말랑. 안 펴졌구나. 아이고, 조금. 자, 크리온. 아, 밀당심하네, 저누서 요신님 너무 이쁘시긴 해요. 이쁘단 말은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진짜 멋지게 한번 자고, 한번고 어깨를 한 번. 아, 안 펴지네. 안 펴지네. 아이고, 우리 조금. 어데오, 어데오 좋다며 이거 방어막이 좋다. 음, 그게 다야? 제발 좀 한번 눈한테 날개 한번 쫙 펴줍시다. 어데오야 반가웠다. 날개가 안 펴지네. 날개가 안 펴져. 아오 스놀레드 소리 나쁘지 않다면서. 그냥 나빼지 정도지 이 정도면. 아오 아린 아, 제압기용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일린 제압. 그지? 아일린 제압. 어 응? 불카구라다. 얘 부채 카구라 맞죠? 이제 부적. 개 좋다던데. 그지? 날개 피었다. 자, 뭡니까, 이거? 아니, 이 정도만 내가 이제 뽑아도 쭉 밀겠다. 어, 지금 보통 넘어오니까 지금 내, 내가 갖고 있는 애들로 약간, 약간 버겁더라고. 어, 이 정도만 해도 쫙 밀겠는데? 자, 일단 크리온 하나. 착! 어? 또 스파이크가? 어? 나, 야, 내가 완젠 이쪽으로 가야 되나보네. 예. 데프스파이크제가 아, 각성하게 되겠네요. 이러면 일각, 일각. 자, 이번에 드디어 자승 확정입니까? 블루스파이크 순간딜 진짜 세던데 그니까 3 스킬. 뿡뿡, 뿡뿡, 뿡뿡, 뿡뿡, 뿡뿡. 진짜 그거 쓰고 카린으로 좀 힐하면서 돌리면서 안시로 좀 베고 이렇게 막 돌리면 서 재밌더라고요. 어. 가자. 이번에 확정이라 그랬지? 확정? 왜 <웃음> 울프? 자성아들어가봐 어? 아일린? 아일린 누나네? 아, 프리스 좀더좋았었니데 그지? 아, 바람 아일린입니다. 팀을 받아들일 준비는 됐겠지? 아니네 나쁘진 않잖아 그지 나쁘진 않은데 어, PVP 한정으로 1티어? 음2천장은 아, 대우 확정 저, 스노우드 스노우드 물 스노우드가 각성하면 단레이첼보다 좋아 어 진짜? 단 레이첼 물물 속성 중에서 1티 아니었나? 물 스노우드가 그렇게 좋아요? 각성이 좀 원하라니까 그런 건가? 삼성이라서 오 일단 속성 좋고요 속성 좋고 속성 좋고 자 한번 패자 한번 여신님아 착 폈다 혀 야 잠깐만요, 여러면자 소리 지를 준비하세요. 왠지 왠지 온것같아온것같아 왔다 이거. 자 들어가자고. 나 진짜 또 무릎 꿇었다. 야이씨 내가 뻑기만 하면 무릎을 꿇어 잡고 이렇게 어 안시! 자야야 이따 분위기 좋지? 일단 안시, 일단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다. 자 갑니다. 이게 바로 구스의 뻑기 실력이다. 와! 아 이게 배불잡이는 없다. 잠깐만. 잠깐, 만내 목소리 못 들었어. 와! 야! 야! 야! 됐다! 아이씨! 건, 말을 날이 없구나. 와! 시한나 이거! 어? 와... 어... 야, 이게 되네? 어? 이게 되네? 에... 야 구수형은 맨날 천장 엔딩이라는 그런 어떤, 어? 그 프레임을 내가 벗어 터지는 거야. 어? 어? 내가 맨날 천장 엔딩이라고? 정하는 건 나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스카노! 그지? 맞아요. 어. 아, 이것도 배 아프게 했으면 미안합니다. 배 아프게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 나왔고, 천장에서 하나 더 받고, 이벤트에서 고, 공짜로 주는 거 하나 더 받고, 그지? 이각이 되는 거지? 이각부터 좋고, 사각되면 때 계산이 된다고요? 어, 그 정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천장까지는 무조건 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오늘 또 짜릿짜릿하네. 캐릭터 환이착 된단 말이야. <웃음> 자. 아. 방금 날개 한번 피셨어서 좀 피곤하실 거야. 예, 괜찮아요. 예. 어? 저 삼성 두개 삼성 두 개. 가자. 암흑. 저, 와! 야, 잠깐만! 야, 잠깐만요! 야, 여러분, 잠깐만! 야, 설마, 이거! 설마! 야, 내가! 야, 이게 금성 구슬 기억나나? 말하는 대로! 자, 자, 들어갑니다. 없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자! 들어가자! 아! 아 뭐야, 이거? 아이씨. 누구세요? 오스... 야 어스카 저주 누구야? 오스카 저주 야오스카한 사람 나와 어? 어스카 그래도 어스카는 오스카, 좋잖아 그래도 그지그 암구라보다는 오스카는 괜찮잖아 야이전장년도 음. 오! 야 이게 오늘 또 오늘 야 이게 오늘 될수 있어요 여러분 될수 있음 있습... 아, 아 아, 잠깐만 내가, 아, 내가 김치국 너무 심하게 마셨나? 날개를 안피셨다고요 예, 날개를 자 크리스 한번가자 삼성 크리스 자, 누나, 암속성의 날개 한번 부탁합니다. 입이 엄해질 뻔했어. 야, 한번더 뜨면 진짜 쌍욕 받겠는데. <웃음> 자, 들어갑니다. 자, 아하. 돼지의 속성. 날개 폈나, 방금? 날개 폈나? 자, 날개 폈고요 누구 나와야 돼? 우리 말하는 대로 한번 더 해보자.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누구 나왔고, 누구? 어? 뭐야, 우리 형 돌려줘. <웃음> 에반이나 제이브? 그나마 에반, 창제이브? 땅은 기대가 별로 안 돼요? 땅은 별로 기대가 안 돼? 에반이 안나 에반 정도? 그러면은, 이왕이면 또, 밑에 에반이니 위에도 에반이라고? 에반으로 가자! 자! 여신이요. 명을 따르겠습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자! 에반이구나? 그지? 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야, 이 정도면 어때? 어때? 그대를 운명의 길로 인도하지. 그 어때? 괜찮나? 괜찮나? 야쌍해반이네야 말하는 대로 되지. 왜 진짜라니까? 형이 옛날부터 막어 공격력, 공격력 말하는 대로 딱 공격 뜨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뛰는 해반 위에 나는 해반 있다. 야 이게, 야 명언이 나와버렸네. 뛰는 해반 위에 나는 해반 있다. 아 감사합니다. 드가자. 아, 어, 야, 야, 야 이거, 야 날개 펴면 이가 오늘, 야 이게 날개 펴면 오늘 한번 치자. 아, 하씨, 아, 쌍킬 나고했는데 진짜. 아이 자꾸 이 마씨 형저주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야 이거 오늘 한더떴으면 오늘 씨 유튜브 게한 바깥 뒤집어지는긴데난리가날 뻔했대. 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지, 좋지. 이야, 좋다. 오, 삼성그레스 좋다, 이거. 잘 나왔지? 잘 나왔지? 아, 이제 드디어 천장 왔구나. 아, 소환씨 단하게 구도자 태호 확정. 천장에서 또형주스기가 있어. 묻고 따블로 가기. 두개뜨뿐데 <웃음> 진짜야. 봐봐. 두개하는 된다. 자, 말하는 대로. 자, 두개한번 가자, 두 개. 천장은 원래 두개 뜨는 맛이야. 어? 묻고 따블 가자. 촥. 날 이렇게 패고요. 어 가자고. 한개네 아, 한아한 너무 꿈이 아무 중나. 자, 이렇게. 자아기끼게풀 잡히는 없다. 까까. 슉. 촥. 건 말을 날이 없구나. 아 개간 지난다 진짜 안식까지 뜨면서 안식까지 뜨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 요정도 뽑았고요 와 얼마나 시원하 립뽑기 재밌네 자 그렇게 테오를 뽑고 주말 동안 이제 테오를 키워서 좀 써봤습니다 아좀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지금 제 전투력이 제가 시작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전투 력 33,0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5단계 루디를 잡았습니다 예 권장 전투력이 81,000인데 잡아낸 부분이고요 2대으로 잡았습니다 태오랑 삼성 카구라랑 삼성 크리스 이렇게 잡았어요 일단 정말 놀라웠던 거는 삼성 크리스 삼성 카트애들도 굉장히 뛰어난 탈삼성 능력을 보여주는 데다가 태오가 또 무적기가 많죠 무적기가 많아서 그냥 깡딜로 들이박습니다 깡딜로 들이박는데 카구라가 부적을 쳐주고 그리고 태오가 몸을 갖다 붙인 상태에서 부적까지 비비면서 그냥 깡질로 조졌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야 되는데 템도 완전 이 수준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데도 5단계 루디를 잡아 버렸다 어, 이거는 진짜 그리고 PVP에서 개 좋더라고. 저도 이제 슬슬 조금 해보고 있는데 태오의 이 불굴 7초 3 0분 이하일 때 사망하지 않았다면 개돌아 부 가지고 쓰러프는 7초 동안은 생명이 1 이하로 안 내려가고 와 이게 너무 좋더라고. 태오가 다운기가 많으니까 상대를 다운 시켰을 때 스파이크로 바꿔가지고 스파이크 3색킬 꽂아보면 뭐 그냥 뭐 거의 필승이 있는데 되게 괜찮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3대3 영웅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 컨텐츠가 진짜 꿀잼이에요. 이것도 보여드릴 겸태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3 매칭 중이고요 자, 요렇게, 어, 우리 쪽 3명, 어, 상대 쪽 3명, 요렇게 매칭이 된부분이고요 이게 진짜 팀워크도 돋보이고, 그리고 막 캐리해냈을 때 쾌감도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다 죽고, 나한명 살고, 상대 한명 살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맞짱 깔때 진짜, 우리 팀들 다 지켜보고 있잖아. 그때 이겼을 때 진짜 비명질을만 하더라고요 자, 자. 자, 이제 수심이 들어가는 거야. 다운 시켜야 돼. 팍, 삭 팍, 싹, 팍, 싹 하고 돌리고, 여기서 한번 돌릴게요.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끌어들이면서 이거 저도 맞아봤는데 맞아 보니까 진짜 몸이 잘안 움직여져 저거 맞을 때자 촥촥촥 상대 태워 잡고 내고 있고요 속성 시력지까지 부스 찌르면서 잡고요 됐나 야 카린 야 카린아 니 아브리 카린이라도 찌르고 마크닥 치자 치자 부고 있고요 뭐가 상대 가두 명이가 지금 아니가 어떻게 됐노 됐나 아, 어 됐나 아 우리 편이었구나. 야 나도 나 혼자 두명 따는 줄 알았지. 개재밌어요 3대3 진짜 재밌고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도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븐데이 777 이벤트 해가지고 7이 들어가는 날 기념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그 이벤트 날짜에 접속하신 계승자님께 특별 접속 보상을 드리는데 어이 보상이 상당합니다 보면 막 700루비라든지 카드 소환권 10장이라든지 70만 골드, 골드도 되게 모자라죠 장신구 소환권 10장이라든지 뿌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게임 오픈한 지도 얼마 안됐고 스타트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우도 이거 열심히 잡으면 막 5단까지 이는 깰 필요 없어 그런 거못 깨요. 어,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2, 3 단계라도 꾸준히 깨셔서 이 재화 모아가지고 태오를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재화로 어, 좀더 빡세게 잘 두신 분들은 흑도까지도 교환으로 받을 수 있겠죠. 너 어떻게 살아 있는 거냐? 그 가짜는 술로내 눈을 가리기라도 했던 것이냐? 다음 붙어보자. 태오대 테오 태우입니다. 다른 캐릭터 안 써. 무조건 태어만, 태어만 가지고 잡는다. 깍깍! 탁! 빠져주면서, 임마. 아웃소! 깨주고, 카린으로 힐한 번만 받을까? <웃음> 아이씨, 나의 자존심이 안 되겠다. 잠깐만, 내가 미안미안미안 미안. 미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자, 태어로 다시. 못본 거야. 우리 방금 그 장면 못본 거야. 무조건 태어 잡는다 아호! 키보세요 한번. 晓牙晓牙晓牙 哦? 牙晓牙